아레나. 네. 저는 누워있을게요. 진료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 아! 선생님, 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물을 좀 마셔요. 아,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자도 돼요? 네. 네. 여기, 피카소, 피카소를 읽어줄까? 풍향 조절. 나 이거 회전 바람 1 2 3 정지. <웃음> 1 2 3 정지. 이렇게가 는어 타이머는 없어. 타이머도 없어요? 왜냐면 기는 타이머 맞춰지 쓰지 말는 거배 거야. 몇 장크롱이 2주 괴롭혔어요. 어? 어? 놀이방에서 캠핑게 아니라 잉클런트에서 타다가 친구한테 걸려 넘어진 건데? 아, 정걸요 어, 놀이방에서 이거 사실 난 어른이라서 이거 내가 자른 거야 어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주문한 거예요 수, 벽걸이 산풍기를? 어아저씨가 산다고 가짜로! 어. 가짜로? 나았어 어. 이거 그 택배를 주문했어 알았어가 아니라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거잖아 피카소아 선생님이니까? 어. 알았어요 선생님 빛과... 선생님 이제 열이 다 내렸어요 선풍기 안 켜도 될것 같아요 알겠어 우리 방에서 안놓 사람은 마법의 피에스프론을 해야 놀수 있게 돼아 뜨거워요 아직도? 아직도? 네? 아직도 뜨거워요? 한번 만져봐요 여수 선생님 피카수한테 갓겨올리는 어떻세요 뜨겁네 진짜 쌤이 여기 앉아서 찍어 쌤 바른 자세 하고 선생님이 바른 자세 먼저 보여줘야죠 어떻게 하는 건지 시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쌤이 알겠어? 이렇게요? 네 맞아 그렇게 해야 더 멋있어 시다 알겠어 너자 쌩인거 자 선생님 네. 모나가 화장실 가고 싶대요 뭐? 모나? 네, 여기는 어린이집이라서 화장실 못 갔는데 자기 전에는 지금 6시 55분이나 넘었어 그래요? 어. 쉽대요. 지금 밤이야 네, 화장실 가고 싶대요 방 화장실 저기요 그런데 냄새가 지독하고 뒤로 화장실 완전 뭐요? 어 냄새도 지독하고 엄청 많다. 거기 뭐 어, 변기 병기? 변기밖에 없었는데 거기 똥이 똥이 엄청 큰 똥을 쌌거든. 진짜요? 어 누가 그렇게 크게 쌌어요? 어 장통닭. 장통닭? 통닭가뭐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설사를 했대. 장통닭은 누구예요? 장통닭 얘지. 보여줘야죠 장통닭. 얘가 장통닭데? 아 진짜요? 어 얘가 설사를 해가지고. 아이 나 물어봤는데 이렇게 부셔버렸어 똥을. 정말요? 어 너무 커가지고 여기가 그리고 화장실이야. 어 똥이 너무 큰 거네. 똥이다. 아. 아. 그럼 그럼 내가 피카츄가 똥이라서 내가 부셔버려야지 똥을. 부시지 마세요. 똥. 아 아. 명 빠졌어 해봐 어, 피가소여기에 빠졌어 어른소 손에 부피라고 이렇게 한건데? 그래요? 어 공격! 음... 어?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어, 닭소리 아아침이 됐다고 했어 이제 가방 정리하고 플레이든 가자 스물, 스물이 유치원 송물이 유치원? 아니 스물이 유치원이야 사장님이에요어아 가방 잊어버렸어요 가방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 너가 집에서 가방을 안갖고 왔잖아 아니에요 분명히 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방해하지마 지금 지금 가방 정리하고 플레이 짐 100번이나 놀수 있어 엄마가 이제부터 10분선생님 아, 10분선생님! 네! 그리고 쿵쿵이가 나한테 옷줌 샀어요 아. <웃음> 난 벌써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소리가 이래 그래요? 어. 누구 때문에요? 어..힘둥이 때문에 힘둥이가 말 안들었어요? 어..힘둥이 말안듣는게 아니라 어화장실시 참아서 이런 목소리 왜냐면 어 급해 아 급해 그 이렇게 해서 어 빨리 가서 어, 바지를 내고 씨야인데어 밖에까지 튀어났어. 아 진짜요? 어. 아, 이렇게. 그럼 그러니까 시차운 대야 한데요. 안 되는데 돼요? 안 어, 어머니가 자기 옷 자기 옷 갖다 줬어 바지만 줬어요. 이 옷은 안 줬고 네. 어 바지 남편 티 걸어 입고 그다음 가방 종이 입고 그 어, 놓았죠. 여기 누워있어 계시세요 선생님 아 누워있어야 돼요 또? 네 만장에 계시면 안돼요? 안돼요 아, 선생님 이제 유치원 놀이 그만하고 이제 나갈 준비해야죠 안돼요 왜요? 어나 오늘 안가어